근데 이런 운동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코어 밸런스가 계속 해서 깨질 거예요 골반의 밸런스도 깨지고 뭐 그럼 당연히 아래로 정렬이 다 틀어지게 되고 점점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편측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바벨 운동은 양손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양측성 운동이죠 근데 우리가 이 양측성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몸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 가벼운 무게일 때는 모르겠으나 이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면 강한 쪽은 잘 쓰게 되고 약한 쪽은 점점 못 쓰게 되면서 신체에 불균형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가동성이 좋은 쪽은 계속 가동성이 좋아지고 가동성이 안 좋은 쪽은 계속 가동성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편측성 운동이라는 한쪽 발 한쪽 손 트레이닝을 많이 해줘야 되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좀 굉장히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운동선수 중에 사실 사람의 장기 자체가 어떤 뭐 가는 한쪽에 쏠려 있고 또 뭐 심장도 한쪽에 쏠려 있고 다 장기가 다르게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완벽하게 대칭일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이 밸런스를 맞추는 트레이닝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조 운동으로는 해줘야 이 양측성 운동을 할 때도 계속 불균형이 안심해질 수 있게끔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편축성 운동에 대한 좀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한발 데드리프트를 할 거예요 한발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데드리프트를 만약에 양손에다가 다 힘을 주고 그냥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원래 그냥 잘 쓰는 패턴대로 가요 근데 우리가 한쪽에다가 무게를 주게 되면 내가 지금 이쪽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반대쪽으로 힘을 주려고 이 코어에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고 내 엉덩이 근육도 평소 쓰던 것과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힘을 쓸 거예요. 좀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 말은 2kg, 2kg를 두게 되는 것보다 4kg를 한쪽에 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운동할 을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무게를 늘리고 싶으면 4kg 차이인데 4kg 차이는 똑같은 거예요. 4kg 차이는 똑같고 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양쪽 손을 다르게 이렇게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게 차이를 또 늘릴 수도 있죠. 무게 차이를 이번에는 10kg 나게끔 10kg 나게끔 이렇게 무게 차이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손을 바꿔서 반대쪽이 이번에는 힘을 많이 받고 한쪽이 힘을 덜 받게끔 하는데 실제로 내 몸은 안쪽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또 트레이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측성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사실 런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양쪽 손이 만약에 무게가 같다고 하면 이 무게가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게 내려갔다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무게를 만약에 다르게 하면 이제 내가 안쪽이 무거워졌죠 그럼 내 몸은 계속 바깥쪽으로 향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뭐 10kg, 10kg, 20kg 로 런지를 했다고 하면 어 어떤 날은 5kg, 15kg 로 이런 식으로 런지를 해보면 훨씬 더 편측성 운동을 하는데 다양성이 추가가 되고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편측성을 할때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골반에 넘나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그 무거운 쪽으로 골반이 축 처지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들려올려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우리는 항상 이 손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손높이가 맞으면 골반의 높이가 맞다고 라 봐도 되거든요 물론 완전 맞진 않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이쪽이 무겁다고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를 트해 그럼 골반이 당연히 바깥쪽으로 들렸겠죠 근데 이거를 손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면 골반이 딱 위치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항상 손높이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면서 이런 식으로 편직성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웃음> 런지도 똑같이 손높이 맞춰서 컨트롤 계속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그냥 힘 빼고 무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똑같이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런지에서도 할수 있고 데드리프트에서 할수 있고 사실 스쿼트에서도 한쪽을 무게를 무겁게 해주고 한쪽을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또할수 있고 벤치프레스에서도 한쪽 무겁게 적게 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덤벨프레스에서도 한쪽 무게 겁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측성 운동을 다양하게 해 주어야 내가 약한 쪽은 계속 강화되고 잘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강한 쪽은 계속 강하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약한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편측성 운동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줘서 그 점을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계속 약한 쪽은 약하게 되고 강한 쪽만 강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면서 모든 트레이닝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편측성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제너럴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 이 주제는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이런 트레이닝을 잘 많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이 없다고 라 하면 우리의 코어 밸런스가 계속 해서 깨질 거예요. 코어 밸런스도 깨지고 골반의 밸런스도 깨지고 뭐 그럼 당연히 아래로 정렬이 다 틀어지게 되고 점점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한쪽은 한쪽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불균형이 점점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허리도 틀리고 목도 틀리고 뭐다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측성 운동을 통해서 정렬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계속 맞춰 나가면서 계속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안녕